우리 와, 유... 가나, 가나, 오, 가나, 가나, 가이, 가나, 가이, 가나, 가이, 가나, 가이, 가나, 가이, 가나! 하하하하하 <웃음> 야, <어떻게 웃음> 와, 어, 지금 다 뽑혔어 와! 야 오늘의 게임 <웃음> 플랜 <플레잉> 관계는얼티치킨홀즈이랑 <웃음> <웃음> 연비도 함께합니다. <웃음> 아우 아, 근데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즐거운데? 어 너무 잘해버릴까봐 걱정이야 아유 형 걱정도 참 더해지한 사람부터 잡죠? <웃음> 아이씨 처음에는 그냥 약간 도움 안되는 곳에다 그냥 이렇게 해봐 오케이 1빠! 우와 오뭐 그리 아, 빨라? 아따! 짧았어 어? 아, 우리 아, 게임을 이거.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점수 음. 해가지고 치킨 내기 하자 어? 난콜 잠깐만 내 캐릭터 헷갈렸어 이런 젠장 아! 아 들어갔지. 어 들어갔네 근데. 어 이거 죽어서도 들어갈 수 있어. 어이? 아! 아! 아! 아! <웃음> 못 들어갔지롱. 아우, 됐. 오케이. Okay. 우와 살았어. 우와. 아, 야. 나 그래도 야. 얼티비 지키셨어요. 올리던 사람이에요. 비행기 있으면. 와, 안될 <웃음> 사람이네. 근데 저거, 저거 없 세면 또 재미 없거든 근데. 그렇긴 하지. 근데 얘들아 난 요거 없앨게 <웃음> 와우. 아와. 활용해. <웃음> 오, 아, 왜, 왜 아, 아, 어, 저거 맞았는데 어. 사람 아, 어, 와. <웃음> 밑에 갈렸어 나 간다, 아. 예, 어, 뭐야 나왜 여기 있어 오케이. 어? 얘들아? 야래야래 <웃음> 야래. 다들 약하구만 야, 야, 와 잠깐만 이거 세개 야 아, 이거 와, 철거를 세 개를 골랐네 야 <웃음> 이거 깨자는 거야 뭐야 어? 어쩌자는 건데 이거 너무 재밌겠고 그리고 누가 아까 보니까 여율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더라 정말 귀엽게 그래서 막았잖아 이제 음어 여기, 여기도 여기 위험해 와야 와, 아, 이건 너무 무섭잖아요 와아 와우와우와우와우 아! 아, 오이 잣될 뻔했네 야 화살도 화살 <목소리> <웃음> 자나 먼저 갈게 얘들아 과연 케빈이 아 죽었죠? 아이고! 아! 아, 아 죽었네 아, 아, 죽은 아, 사람 또아 뭐야! 아이아니 아, <웃음> 저희가 진짜 마을 구간이야 야 어. 근데 이거 어 이거 깰만해 위너블 할만해 할만해 어배스 괜찮네 어 할만해 할만 하지만 이렇게 간다면? 야 그건 못해 야아 이씨 레임님, 네? <웃음> 네? 그거 하면 답 없어. 너무 그런가? 뭐 아, 너무 답이 그거 없나 그거 하면 답 없어. 어 여기다 붙이자 그냥. 자, 우와. 잘 보아라 나의 신검을. 무사각. 오, 오, 오, 오 도망했지. 아, 아, 아, 아, 거래. 우와. 뭐야? 이게 접니다 여러분. 아들. 아, 너무 많아. 사소롭구나.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시간 있어, 시간 있어. 시, 침착해. 팀! 자아 잠깐만. 아, <웃음> 말유부남의 힘을 보여줘요. 음. 오케이. 자, 저컷갈고 갑니다, 여러분들. 때려버 자! 아아아 오, 들어왔다. 오, 그래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 4, 아, 아, 너무 아, 쉽구만. 아, 컴퓨터는... 하지만 여기를 살짝 막아 버린다면? 아, 여러분 너무 <웃음> 너무 야, 생각 없이 두는 음. 거 같은데. <웃음> 우리 <웃음> 는 있어? 보였다 빈트메시 와홍하하와다들어왔어 <웃음> 아, 잠깐만 <웃음> <웃음> 그래서 대형 점프 한번. <웃음> 한번 피해 주마 유감 <웃음> 이럴려고 놔뒀지 아, <웃음> <일이야. 웃음> 승리 이럴려고 놔뒀어 <나도 목소리> <됐어>. 아 뭐야 첫 <웃음> 매트 <체배 착한>. 끝났어 <웃음> 와와야 <웃음> 이거 초반 성공률 대박이었다 야 근데 단순 맵에서 이 정도 재미면은 어 괜찮네 역시 <웃음> <웃음> 아 근데 풍차가 재밌을 것 어, 같긴 한데 풍차고 나는 사실 풍차도 좋고 폭포도 좋아해 난전 <웃음>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다 좋아해요. <웃음> <웃음> 어디 보자. 저기 위로 올라가는 건데. 시작이 아래구나. 이걸. 시작이 아래고 오렌지 점이 그치. 어디야? 예. 아, 뭐야 저거? 오렌지 점이 들어가야. 그다음에 여기 구멍 막을게요. 어, 어. <웃음> 아 근데 이거 왼쪽에 저거 먹어야 되지 않나? 어 좋아. 어나 어, 떨어져 어? 죽었어. <웃음> 플레임에. 아 떨어지면 죽는구나. <웃음>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지금 기회 있을 때 깨야 되는데 저 구멍 괜히 막았네. 잘가요어 잠깐만. 어 연비야. 보였다 나는 먼저 가라. 연비 씨 점프? 왼쪽으로 점프? 아다! 잠깐만 꽃이 저기 생겼네. <웃음> 이거 꽃을 넘어갈 수? 야 이거 잘하면 넘어갈 수 있네? 아나나 나. 진짜 나, 나, 진짜 못갈것 같은데 이거?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얘들아? 나 어디 있어? 형 떨어져 죽었네. <웃음> 다 죽었네 아, 다 죽었네 비명이 아, 난거하네 뭐. 아저꽃좀 어떻게 해봐 없애주지 퐁야 솔직히 저 구멍 뚫린 파이프 올라가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려워 그니까 러저 <웃음> 내부가 안보여가지고 하하하 <웃음> 공전부터 어? 공전 <웃음> 어고아 어? 못먹었어 <웃음> 죽으면 뺏을 수 있는데 나 살아있어 어딘가에 그렇지 <웃음> 어 아아 지금이니 아, 우와 와, 아, 동전 딱해! 갖고 동전 갖고 승리를 한다고? 어, 이번 판 시작 좋은데 안 아, 들어가고 떨어지면 망원. 어? 뭘 만원이야 만원? 침착하게 <웃음> <웃음> 점프 점프 오 오. 딱, 두, 아우 씨 딱. 미쳤어. <웃음> 딱와 이걸 가네. 아 지렸죠? 안 들어가고 음, 음. 떨어지면 아, 죄송합니다. 점프. <웃음> 예. 와, 아와 코인 점수 달달하네 진짜 달... <웃음> 와 <웃음> 진짜 <웃음> 악랄하다 <웃음> 야그 그거 못깰 시에나 그거 절대 못깰 그렇게 하면 오 그걸 그 달아버리네 반쪽을 <웃음> 많겠다 어? 그러면 여기 <웃음> 와와다 <웃음> 그 같이 죽자 이거지 어. 형아 피해봐 어디 난 이번 편 포기해야겠다 <웃음> <웃음> 자 가자 길은 정해져 있어 <웃음> 와야 왜 지랄 와 저거 저거 와 잠깐만 나 어디 있어 와씨 <웃음> <웃음> 아유, 아못 <웃음> 아유, 아다아 어디 가 아, 있다, 있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다 아유, 아유, 아형 이거 열었 아유, 아유, 아유, 지마형 먼저, 아, <웃음> <웃음> <형> 먼저. <웃음> <웃음> 열렸을때 딱아고 바로 점프해서 그렇지 오 됐다 <웃음> 와 이거 깼다 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제발 제발 짜신! 아! 솔로! 와야 솔로 와 보너스 달달하네 야 이제 저구가 저구 어떻게 이거 하라고 만든거예요아아 <웃음> <웃음> <웃음> 야. <근데 이거. 웃음> 뭔가 단말마가 들렸는데 <웃음> 아무도 아닙니다 지금 길은 대충 보이는데 아야아아아아아 <웃음> 아, 청급했어아 너무 급했다. 연비 씨 보여주나? 보여주나? 가자. 안 보여주기. 아유 못 보여. <웃음> 모든 걸 체념하는 듯한 말투. <웃음> 아 잠깐만, 저기야, 거기 아니야, 셀나 거기 아니야. 거기 아, <웃음> 아니에요? 거기 아니야. 거기 하면 다 망해. 다죽자야 거기 거기도 아닌 거. 아니 같은데? 거기는. <웃음> 나 여기 하고 싶어. <웃음> 거기야. 뭐, 우리 오늘 영원히 합방하자고? 아, 그럼 여기? 거기 나쁘지 않아. 그럼 여기. <웃음> 어? 아, 씨, 무슨 야, 저기는 이봐. 아, 저... <웃음> 깨지 말자는 이긴데? 아! 와, 와형 잘한다, 진짜 이제. 대박인데? 어떻게 한 거야? 아, 안 돼! <웃음> <아이고>! <웃음> 와, 화살 저거. 야, 근데 길이 있다는 게 신기한데? 오케이.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공전 욕심내다가 <웃음> <웃음>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깨면은 진짜 이거 기적이다기 기적이! 이, 이, 아~~~, 아, 어? 아 <웃음> 네 여기에 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난이도를 대폭 낮추자 저 시계는 뭐야? 저거 어, 저거~~~~ 아 잠깐, 저거 뭐야 잠깐만 아니 길을 왜 이따 으로 만들 으드 오케이 타임 <스토프 웃음> 오느려지는 시가 아왜 빨라져 갑자기 어아 뭐야 어. 어. 맞다. <웃음> 왔다 왔다오 어, 뭐야 어떻게 갔어 언제 갔어? 언제 갔어? 아니 아, 왜 이렇게 아 어. 블레임데스네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절대 맞지 않시 어. 야 고리 아 좀. 어떻게 간거야 이 구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니 야야 야. 와, 야, 야. 야. 막... <웃음> 이렇게 되면 플레이인 기를할 수밖에 없어. <웃음> 우매한 녀석들 받아가 보시지 여기 <웃음> <웃음> 여기 통행 금지라고 뭐야? <웃음> <충격이> 그걸 <그거 웃음> 다 같이 죽자는 거잖아. <웃음> 시현아 우리 가 볼래? 가 볼까? 오든. <웃음> 오. <웃음> 아, <웃음> 물보라 치는 거 봐. 자, 신착해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아, 됐다. 어, 씨. 오, 아이씨. 오 아이씨. 어 동전 갖고 안 정답니다. 돼! 안 돼! 안 <목소리> 돼! 그거 내꺼야! 나 이거 내려갔지 나도 버린 야 뭐야? 야 연비까지 가버린다고? 아 형이 제일 못하네 아씨 <목소리> 우리 중최약체 캐비 아! 안 돼! 안 아니 내 뒤에 있었으면 됐잖아! 아, <목소리> 이게 무슨 질이야? 패자 우와. 연비 얼템의 <목소리> 닭! 야 그래도 어, 사장 생각해주는 건 연비밖에 없구만 음. <웃음> 아진이점우리 <진짜 웃음> 무슨... 금속 공장 한번 가죠? 가시죠 아나 금공 약한데 연비 그래도 한때 얼티미 치킨 홀스 크리에이터였는데 <웃음> 맞아 아련난 음. 영광이요 일단 일단 여기는 잠깐 막아보도록 할게 <웃음> 아뭐 그쪽 막아봤자 뭐어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에이. 아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네? 잘못 생각했네? 저희 사이좋게 셋이 들어가죠 아니요 어, 제가, 먼저 어, 아니, 아이야. 제가 먼저 갈 건데요. 아니 아야! 아! 붙어라. 와! 우와! 역골! 와! 골끈적해 <웃음> 와! 이거 어, 이래서 내가 어. 1등이지. 아이런! 어, 아, 2등! 아, 3등. 어어 어. 참고로 어, 아, 이거 전부 다 들어오면 점수 무효돼요. 그러면 연비가 떨어져 주면 아개끔찍하아 너무 쉬워. 아. 그럼 이제 어렵게 가야지. 어 벌집이요? 이거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벌 아닌가? 난 이돌 좀 올려줘야겠구만 MZ세대들은 말이에요? 너무 음, 쉽게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툴 <웃음> 어! 어! 아, 어!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같이, 뭐야, 뭐야, 같이 뭐야, 설치해놨냐 형님 아 어, 저거 벌. 안 건드렸네 벌. 1등! 예. Yeah. Yeah. 연비야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돼 우리 둘다 저기다 드럼통을 붙여놨네. 저거 거의 엘리베이터잖아, 지금.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냥 그 그냥 그 그냥 저기 그냥 그 어? 어? 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어? 어? 어? 어? 그냥 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어 그냥 그냥 그냥 이쪽에 이렇게 하면 벌집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웃음> <웃음> <웃음> 아 일단 한 판은 좀 어렵게 갑시다. <웃음> 이거 아무도 못 가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어? 아, 벌집이 아딱 정확하게 <웃음> 안 하면. 네 연비 죽은 다음에 우와.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일위 깔끔. 어 아, 블랙코리아 야나 나래. <웃음> 어, 나 갈래. 석꿈, 아, 근데 요쪽 길이 너무 활성화가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 저기에다가 <웃음> 저틈에다 <석꿈, 웃음> 저긴 저긴 끝났다 이제. <웃음> 저기 이제 끝나서딴데길 만들어야 되지. <웃음> 저기 저건 <웃음> 어 근데 길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아꿀 진짜 저개 때리고 싶네. 어 시에나! 나랑 같은 나이소, 길을 보았구나. 나 좋아. 나이스. 아, 가시 <웃음> 아. 내 아싸! 거 일단 한명 가셨으니 점수는 확정이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렸어니아 갈렸어. 아이고. 다 플레임 님또얼티이 갈리고 끝납니다. 아, 지킨 잘먹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켜볼 때가 아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하자고 한 게임 아닙니다. 캐빈 형이 불렀어요. <웃음> 내가 근데 이쪽 길에 뭔가 내가 꽂혔나 봐. 여기가 아닌가 봐. 애들이 보는 길은. 음. 형 거기 가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 <웃음> <웃음> <다 막혔네. 웃음> 아니, 전한 장판을 보고도 가고 저길. 싶어? 도하게 <웃음> 아, 그 제일 넘어지는 거 벌었어. 아, 털고. <나> 먼저 간다. <웃음> <웃음> 아니 쉬운 뭐야, 길 솔로? 놔두고 야, 어려운 아, 길로 왔네 아또 끝나고 <웃음> 야, 야, 이거 뭐 박... 이거 뭐 플레임 접대방송이야 뭐야 이거 형 이거 어, 밸런스를 이거. 좀 맞추자 내가 이제 3점을 먹었잖아 <웃음> 3점이나 먹었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음> 좀 점수 조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 형 왜그래 형 10%로 가게? 자존심 아니야 빨리, <웃음> 빨리 정신 차리고 채워봐 죄송합니다. 저는 8 0 가겠습니다 괜찮죠? 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이상저8 0 갑니다 빙센 저 이제 이약물구 합니다 모니터 킵니다 저는 어. 이제 손으로 할게요 달려 잠깐만 꽃 누구냐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 이거 어? 음. 화염방사기 너무 무섭고? 아하 어, 뭐야, 여기서, 여기서 돌아가? 여기서 돌아가? 버리 안 연비 씨. 귀소 본능인가요? 아, 아, <웃음> 아, 아 어? 아이고 이걸 맞네. Yeah. 아 내가 어머. 아득바득 1위 하고 있는데 점수가 <웃음> 모잘라 태연 <웃음> 방송에어가라고잠깐만야 <회원방송이 웃음> 저기 함정이아 <웃음> 잠깐. <웃음> 연비 씨. 아이고 연비장. 우 야, 베어 야, 야, 야, 이거 뭐야? 야, 어, 얼굴 심었잖아. 야 은근 쉬웠잖아 이게 뭐야 우리 솔로 닷닷닷 뭐야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웃음> 뭐야?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이씨 아, 늦게 가면 싫어, 이거 써요. 야 카메라 또 이상해 늦게 가면 <웃음> 아연비도나 아, 진짜 아야 <웃음> 연비가 저거 넘어가서 저거 주먹으로 쳤어 와 나이스 연비 <웃음> 아 이러면 플레임님이 점수 먹고 게임 끝나잖아 너무 쉬운 만들었어야지 어 치킨 한 조각은 죽었지 어. 어 야! 저래. <웃음> <죄송해. 웃음> 아유. 이게 뭐여 이거 세요 <웃음> 우와, 우와! 야, 골! 골! 뭐야 이렇게 해서 <웃음> 플레이 무슨 <웃음> 한판에 못 이겨 한판에. 야, 밸런스 조절 가자. 안 되겠다. 50%다. 50%. 60. 야, 진짜 이래도 못 이기잖아? 그러면은 뭐 그러면 어. 뭐 유감이지 뭐. 어, 야. 와, 이건 뭐야? 야, 되게 신기한 거 많다. 이맵 자 봉쇄부터 들어갑니다 음 자, 이런 느낌이구나 일단은 구멍들 일단 막고 한몇개 <웃음> 음, 풀어놔야 돼 정말, 글로 갈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웃음> 이제 피라미드 못써 그냥 이렇게 막아야지 아니 아, 어 이러... 잠깐만 이러면 잠깐만 저거 어떻게 가지? 갈수 있나? 수고! 나, 알, 나도 알려줘 누님 B를 길게 누르면 포기할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내가 포기할 썩싶으야 시프트 <웃음> 누른 채로 점프 AD야 시프트, 점프, AD 거기서 그대로 누르면 <웃음>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웃음> 나 올라왔어 고! 레츠 고! 야! 야! 오, 야. 간만에 너무 쉬운 떴다 이아 이씨 그거 어떻게 깨라고지아 이거 아, 그럼 완전 막히잖아 <웃음> 그거 아닌데 길이 아예 없잖아 그냥 아왜 위로 넘어가면 되지? 또 안될 아, 것데저 블랙홀은 연비연비 연비 누나 야 이거는 깨지 말잔 얘기지 에이 몰라 이 씨. <웃음> 오케이 할 만해 할 만해 가자 할 만해 할 만해 이거 어떻게 가라고? 어떻게 가, 이거 못 가. 이렇게. 어? 뭐야? 뭐야? 야 어떻게 갔어 아! 수앤이 저거? 아 오. <웃음> 그러고 이제 블랙홀로 들어가면 순간이동 어. 되거든요. 야. 그렇아 순간이동 아, 아, 야무지게네. 했 아니 연비장 길게 B 길게 눌러서 B 연비야 아, 아, 알트 F4 누르면 은깰수 있거든? 아이 잠깐만 알트 아, 아, F4라니 시 아, 아니야 <웃음> 아, 야! 미친거야 혹이란 무언갈 아이 감사합니다 아, 그만둘 점, 때 하는 달고. 말이다 무고 아, 무슨일이야 어? 덧덧 더 블랙홀 야 코알지옥 왔다 얘들아 연비실위에서 파괴해줄게 아 어, 오케이 벙 <웃음> 어, 데 데이... 어? 어? 아저 블랙홀 뭐야? 못 어, 가.. 이렇게 쉬우면 아무도 못 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갈수 있는 호호! 거야? 콩알탄 날라온다 얘들아! 콩알탄 <웃음> <웃음> 날라온다 얘들아 어, 저 아, 탈 아, 탈 아이씨! 아 <웃음> 카멜레온 지금 털 빠지는 거 보이냐고! 캐민이형털 <웃음> 빠진다 음, 탈모 았다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어, 어. <웃음>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오! 오 됐다! 아이는 중. 고 아, 아 갈수 있었는데. 나 이거 1등 아니경 플래그 세우지 마. 아, <웃음> 아이고. <웃음> 오, 나왔다. 나왔다. 여기.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아, <아이고. 웃음> 이 <아이고. 웃음> 잠깐만. 저 핑크스 앞에 블랙홀 좀 터쳐야 돼, 안 돼. <웃음> <웃음> 뭐좀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지옥이다. 살려 줘.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우리 와, 유... 가나 가나 가나 오, 가나 가, 가나 가, 가나 가, 가나 가, 가나. 가, 가나 가. <웃음> <웃음> 야 어떻게, 어떻게 와나 등털 어, 어떻게 지금 다 뽑혔어 와야 <웃음> 어떻게 살았어 이거 아 이거 어떻게 가못가 가. 아까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시애이 그러니까 그 블랙홀 쪽에 붙었다가 아, 오른쪽 벽 밟고 뛰었어요 오우 씨 오안 오! 들어갔다 버티야 버티야 버티야 버티야 이건 <웃음> 의미가 음. 없지 않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스핑크스 품에 가시가 생겼네. 아이고 머리에 화염이 생기고. 그러면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그게 길이야? <웃음> <웃음> 응, 은근 길 길이 있다. 아 나. 남... 아내 은근이. 어다 아! 죽었어. 아저 활재비. 와어 연비 씨 가요? 살고 있다. 살자. 연비야 그 리듬알려줄게원투 차차차 투투 투, 투, 차차차 원투 차차차 원투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춰서 맞아? 음. 박자 알려 줬더니 딱 맞춰서. 음. 차차차 차차박차차아네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어 잠깐만 기회차 차차차 차차 나는 왜 여기 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차차돼 동전까지 먹을 수 있어 이거 지금 어이즘쩍이야 위에서, 어, 위에서 시체가 떨어졌다고요 s 체가 떨어지네 막지금이밈이금 m 야미 s 다리 코인까지 야 오, 순식간에 1어 음. 잠깐만 먹을만의 아, 아, 네, 저거는 저꿀좀 저거는 저거는 좀 먹을 좀 빨자 먹 u 치가 있어 저건 꿀좀 빨다 저거는 하지만 아? 그런척 어? 하면서 먼저 가는거지 그냥 이렇게. 대박 뭘 c l a i 안돼 이거는 꿀좀 빨아야 돼 안돼 안돼 감사합니다 어? 왜 여기 스톰트였어? <웃음> 아 뭐야 저거 하나밖에 없었던거야 아 일회용이구나 <웃음> 야형 <웃음>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 어 됐다! 쨔야! 쨔야! 오오 잠깐만 어? 어? 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저거 못먹네 아 <웃음> <야, 웃음> 그림에 떠서 희망고문씨 지금 보였다 빈트! 아, <웃음> 와 진짜 정확하게 맞췄네 야 형 타이밍의 달인 아, 안 돼! 거... 이대로는 실 1위에 버려! 누가 동전을 먹으면 위험하니까 어? 여기 같이 넣어야겠다 <웃음> 야, 뭐야? <웃음> 내 보물창고야 저기 아 여기 하키까지 생겼네? 나는 갈 생각이 없어 <웃음> 오늘 한번 계속 해보자고 으 아, 아우 야나 철구에 스쳤네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내 정강이뼈 아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미쳤아요아아아아아아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놀아기구아아아아아기아가아아아아 <웃음> <웃음> 저기 동전 있어요, 여러분. 좋아, 먹어주지. 아, 어? 내가 먼저. <웃음> 나이스 베이. 아이고. 안돼. <웃음> 아, 아 <웃음> 빈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골치는 아, 아, 안하겠구만 안안안 무슨 일이야? 이거 어. 근데 아래로만 잘 가도 벽 타고 꼴이날수 있어. 어 왜? 그렇다고 아, 아, 안니까자 아, 봐봐, 어렵지 않게. 오, 이제. y 이번에 꼴찌만 안 된다 어? 어떻게든 연비 누나 찢어야 된다 어? 어? 종이비행기 우리 관광을 시작해볼까요? 어? 저거 뭐냐? 저거 왜 돌아가냐? 뭐야 왜 돌아가? <웃음> 아니 이러려고 저렇게 <웃음> 단게 아닌데 <웃음> 종이비행기 <웃음> 45도로 날아가는 건 처음 보네? <웃음> 아니 종이비행기 45도 어 지금이다 지금이니 관광 요호 아 너무 쉽게 가신다 아, 너무 이지해 제가 여기다가 희망을 드릴게요 발판 이요 <웃음> 좋아, 그 발판 내가 이용해 주지. 오, 그렇지. 아, 저거 오, 할만하거든. 아, 와, 아, 들어가고 나면? 아,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아, <웃음> 아니, 야 언제 어, 내려왔어? 도전과제 발성. 바보 도전과제가 바보야. 바보래. 저 종이 비행기 뭔데? 이씨 어, 캐빈님이 설치하신 거 아니에요? 음. 정답. 오굿피. 오, 오, 오, 아, 오, 아, 아, 와, 아 잘했는데. 아 잘했는데. 아 잘했는데. 아니야. 그럴 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맞서 싸워. 가해. 아 이거 이번에 CNC가 그냥 통과만 하면 바로 1위거든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네. 케빈 님이 나보다 점수가 다 <웃음> <웃음> 야, 그걸로 <웃음> 위로에 <싶냐>? 만족하고 있어.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한 명이 사라졌거든요, 벌써. <웃음> 슬로우 모션. <웃음> 슬로우 게 아, 이렇게. 슬로... 아, 이렇 아, 이렇게. 해서 렇게가이렇으로 통과 근데 난 60%를 이야 플레임 렇을이길수 있구나 음... <웃음> 야 우리는 3분의 렇게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3이렇3 아, 이렇게. 6퍼 마이너게 6% 이게 <웃음> 괜찮아요, 연비 씨. 사장님이 괜찮아요. 치킨 사주신대요. 그치, <웃음> 케빈이 <웃음> 형? <웃음> 내가 내 사야지! 아, 너 <웃음> 멋있어! 어? 사장님 멋있어요. 버빙카드 플렉스. 이 뒷꿀로 못 들어가나, 이거? <웃음> <웃음> 아, 너는 뭐해요? <웃음> 아니, 여기 꿀 있잖아요. 보고 점프를 해야지. 보고 점프했는데... 되겠냐고. <웃음> 아, <웃음> <웃음> 되겠냐고. 아, 이거 가도 안라다안든다 어, 이거 은근 오묘한데? 요렇게 괜찮다, 요렇게. 오묘하게. <웃음> 어, 아, 잠깐만 이거 무너지는 거였어? 무너진다. 어. 무너진다 무너진다 우와, 나이스 아! 와! 미쳤다 아, 이거 엄청 미끄러 어. 이거 연비.. 아? 나? <웃음> 아니.. <웃음> 어, 진착하지 <진짜로>? 않아 <웃음> 물이.. 물이 살짝 흐르면서 이 나를 밀어냈어 아 진짜로? 저거 밀어내? 어, 저거 <웃음> 장식일텐데 이상하다 이짜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아닌데? 말 아, 밀어내는데? 아, 아, 장식이야? 장식이야? 너, 누님 어? 헛소리하지 어, 어, 말고 <웃음> 게임이나 하죠 흐하 <웃음> <웃음> 꿈꾸셨어요? <야? 웃음> 어? 안돼 우와 오케빈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오과오못 가지 <웃음> 살려줘 뜨이 오케이, 오케케빈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이 어? 어, 어 먹었다 갑니다 어? 동전까지? 와 동전까지? 저기서 아, 펀치 대기하고 있다 어어 아, 어, 어, 피했어 안뛰어져 <웃음> 나는 왜 하지 마라 아갑니다 <웃음> <웃음> 살려줘 <웃음> 아 <안> <웃음> <깜짝이야>. <웃음> 시엔이 두고보자 <웃음> 저거를 펀치쳐서 날려 담 d I'm g 얼른 와요. 얼음만 밟고 그냥 점프한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침착해, m g o 오 d I'm good. I'm g o o 연비야. g o 연비야. 야 조심 조심. 펀치 피할 생각. 지금이. <웃음> 야 이거 시애니한테 완패 아 감사합니다 잔인한 사람 좋아? 네 <웃음> 너무 좋은데요? 기분이 막 째질 네. 것 같은데요? 괜찮아 얼마 후에 정모에서 만나면 이 죽탱이 날아갈거야 네아 <웃음> <웃음>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즐거웠어요 사장님이 우리 다 시킨 싸주신데요우와아아 우리 케빈이 형이 짱이야 트라 케빈 트라 케빈 진짜로 좋됐다고 어? <웃음> <웃음> 아,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웃음>